무오징어우산이어어오신어어오어 오징어? 오징어? 오징어? 오징어? 오징어? 오징어? 오어 오징어? 어어 편지 만들었다. 이거는 음. 알아버리자. 먹으면 안 돼요? 갈아요? 안 돼요? 먹지 마세요? 어. 먹지 마. 우리만의 비밀이야, 이런. 안 돼, 안 돼. 먹으면 안 돼. 먹으면 안 돼. 뱉어. 안 돼요. 왜? 와서 까야지 엄마도 얘기해주고 싶은게 있는데 <목소리> 지민이 데려다 응? 어, 데려다 언니한테 데려다줘 맞어나 여기 데려다줘 지민이 언니한테 데려다줘 나 오빠 지민이 언니한테 데려다줘 지민야 오빠 오빠 때리봐봐 때리야 그거 뭔지 알아? 어 그거 뭔지 알아? 응 뭐야? 어, 어머, 이거야. 이거 자봐 해를도 해를도 써봐. 응. 어리가 근데? 어, 하봐. 와, 이쁘다. 이, 어 앞으로 써봐. 앞으로 쓰 앞으로서 뒤집어봐, 옆으로. 이렇게 해 어, 모자 멋있다. 나도, 음, 나도. 이렇게, 이렇게 <quatre> 하면 예쁜데? 오, 예쁘다. 가는 거야? 나 가라고? 응. 말랑가.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, 갈게. 갈게. 다다다다 응. 다. 어디 가시나요? 어디 가시나요? 잘 다녀와. 네 엄마. 다녀오겠습니다. 어? 사리실에서 응. 옷을 갈아입을 때는 커튼을 꼭 닫아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? 사람 많은 곳에서는 음, 조용히 맞아 조용히 작은 소리를 이야기한다 근 네! 안녕! 반가서 반가워! 그러면 너무 사람이 조용히 식사할 수도 없고 조용히 카페 가지도 못하잖아 맞아 대화에 방해가 되고 응. 잘 생각했어 우선? 그리고 친구야 응. 안녕 하고 응. 하고 반가웠다 어떻게 수영장에서 만났는데 또 만났네 그런 거야. 맞아. 좀. 그리고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될까? 안 돼. 그럼 어떻게 할까? 띵동 띵동. 띵동 띵동 하거나 똑똑똑똑 하거나. 맞아. 그리고 사람이 있을 때는 안녕하세요 하고 하고 친구들한테 마, 맞는 거 말하는 거야? 응? 처음 만난 친구한테는 뭐라고 말할까? 응 친구야 이, 처음 만나서 이름이 모르겠어 응 괜찮다고 말해줄래? 응어 <웃음> 그럼 괜찮아 안녕 맞아 안녕 o r a n 이안녕 d 세요 a r 모르겠어요. 아까 친구들 안녕했잖아 혼자. 응. 구나 어. 친구들 아 친구들 안녕했잖아. 친구들야 안나. 친구들 친구들 친구야 안나. 친구들. 어너 어디서 봤어? 친구들야 안나. 응. 선생님이에요. 뭐라고요? 선생님 안돼요. 나니. 선프예요 언제요? 예제? 예제? 예제? 들어 예제? 예제